하아... 아, 아, 가 씨, 이랑브이로 <웃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아직 세상이 일어나지 않았다. 내가 먼저 일어났구나. 아직. 이게 새벽이지. 나와. 야, 아침 지금 6시, 6시, 6시. 일찍 일어나야지. 아침자, 너집 저녁에 뭐 했어? 너 영화 봤어? 왜안 불렀어? 아침 점뭐 끝. 음, 뭐4일 사일밖에 안 됐군. 오픈. 삼중동 <목소리> 왕조. 장충동 왕족발 보쌈을 먹다 남았기 때문에 장충동 왕족발 보쌈 이거 보세요 쌈장이랑 음 누구 사장이 최우석이야. 방에 김윤석씨 생각하니까 진짜 그 최고의 악역이었던 대한민국 최고 악역. 아기가 기억나네, 아기. 이제 돈이가 자기 손가락, 손꾸락 잘라, 자르려고 했을 때 아기가 화장실 나오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진문서 날렸냐? 홍성영 봤어요? 아! 이 웃음소리 나이 웃음소리 중독됐어요. 사장 이름이 장중동이야. 지금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아 날씨가 너무 좋아지는 것을 요새 요새 여러분들도 느끼죠? 이거 못 참지 좀일광욕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텐션은좀 살짝 낮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아... 앗뜨거아이아 아, 아, 이거 사포잖아 아! 오, 아, 아등다 긁혔네 에이시언으로서 퍼포를 어, 할때 진짜 많은 이제 흑인들과 백인들이 저를 무시했단 말이야. 근데 아까 아 진짜 아직도 생각해도 찐따야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어. 내, 내 열정. 진짜 운동하고 싶었거든. 그래서 이제 난 친구도 없어. I don't have any friends. 근데 이제 걔네들이 친구들끼리 해서 5대5, 6대0 막 이제 어, 태클 퍼포 막 하면 저는 이제 가방 만들고 다니면서 돌아다녀요. 이렇게. Can I play with you? 그럼 애들이 No 막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요 할 법해 그래도 Can I play with you? 하지만 존심이 있지 풀리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No man Hey What's up? 뭐 이래 그럼 그래도 그래도 계속 이렇게, 이렇게 어둠쩡어둠쩡 거리다가 가끔씩 공이 막 바깥으로 뛰면은 공을 이렇게 던져줘요 You r e come 이러면서 그러다 친해져가지고 이제 풋볼을 했을 때 이제 그, 이제 그, 그 그게 그 기회야 그 기회에 존나 잘했죠 기 진짜 약간 지금은 잘안 나오는데 몸동작이 약간 사람을 혼동시키는 제가 오늘 쪽에 이 갔는지 확인해 보세요 간다 바로 쭉쪽 가는 지 알았지 야 I know 다시, 다시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한번 그냥 걸어가네 가능한 거야 기회가 올 거예요. 언젠간 무시당하고 능멸당하고 관시당하고 천멸당하고 하지만 어느 딱 타이밍에 기회가 오면 그 기회를 반드시 쟁취하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만약 기회가 분 내가 말했어 분명히 오는데도 불구하고 준비 안 했다 지겹어 당신 당신 탓입니다. 어, 등진자가 다친 거 아니야? 일로와, 일로와. 야 아! 어때요? 제 머리 스타일? 마 헤어스타일 어때요? 예. 야야야 이제 개인적인 일 때문에 그거 좀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머리 좀 하고 왔는데 머리 좀 하고 크레이 c r a 이제 복수슬레이월업 이제 끝 마치고 천천히 이제 좀또야 자, 오늘의 저녁 메뉴는 <웃음> 이거 보세요! 회 누가 참아? 이건 못 참지. 너도 못 참지. 반드시 우럭을 먹어야지. 광어를 먹으면 안 됩니다. 회두 개. 겨자 이만큼. 마늘 두 개. 넛. 넌 뒤졌다. 딱 기다려. 고추청 고추 청양고추 하나. 나서? 소주 못 참지 아~ 울지마마구야난좀 말미에 잖아~ 코가 코가 뻥 뚫려가지고 지금 비성이나와 아~ 아~ 울지마마구야 제가 이번에 일하고 오면서 뭘 느꼈냐면, 아~ 진짜 내 목이 길구나! 진짜 말왕이 아니라 기린왕이라고 해야 해야 됐었구나 이렇게 생각한 게 진짜 목이 너무 길게 나오더라고 그 옛날에 친척들과 왕래가 좋았어요 그모 뭐 이제 딸 누나가 있었는데 그냥 이제 쇼파에 기대가지고 걸어보고 있는데 갑자기 누나 오더니 제가 갑자기 몇 살이 더라 되게 몸이 어, 어, 그 뼈가 유연했어 누나 오더니 갑자기 제얼굴 이렇게 잡고 살국이야 이러는 거예요 쌀국이 와봤는데, 이렇게, 이렇게 딸려가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이렇게 힘을 빼고 있어가지고, 이, 이, 목만 든 거야. 딱 봤는데, 진짜 목이, 장난 아니고, 목이, 원래, 원래 살짝 쭉 이랬는데, 갑자기 목이 이렇게 길어진 거야. 목이 원래, 이랬는데, 목이 이렇게 길어진 거야, 이렇게. 그래서, 와! 어! 그래서 누나도, 와, 너 뭐야? 길어진 거야. 그래서 갑자기 나한테, 콩콩콩콩콩콩콩 쳤는데, 갑자기 또 다시 목이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와, 어 누나 누나, 누나 다시 해주냐? 다시해줘요해가지고또 뭐게? 설국영? 와, 다시 콩콩콩 콩콩콩 눌면서 다시 이렇게 콩콩콩콩 이렇게 되고, 그렇게 여러 번 놀았어. 여러 번 놀았는데 누나가 설국영 해주고 나서 그냥 콩콩콩 눌러줘야 되는데 갑자기 고모가 불렀어요. 그 그래, 누나, 그 그래, 네 하고 갔어. 그래가지고 이거 까먹고 이게 이거 안 눌러져가지고 길어진 거라니까? 진짜야 진짜 이거 나는 나는 거짓말 안해 I never lie 요새는 뭐또 뭐 난리난 드라마 있잖아 무슨 뭐구마사 뭐, 아는 사람들이 이 좀비에 관심을 가져 좀비는 무엇이냐 어떤 바이러스가 우리 인간의 몸에 들어온 이후에 이 뇌에 이 인간이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특수신경계 특수 그 부위를 마비를 시켜서 그냥 본능 쪽으로 살아가는 무슨 아메마와 같은 생명체 하지만 우리 뇌는 우리 뇌는요 우리 근육 사용량을 현저히 낮춥니다 더 세질 수 있지만 왜냐 우리 몸에 부하가 오기 때문에 이니좀 삼비가 만약에 진짜 이 세상에 있다 준비해야 돼 제가 이제 유아인씨 그 아파트 너의 곁으로 라는 영화를 봤는데 이 좀비, 잠비 때문에 반대편 아파트를 가려는데 굉장히 막 무서워하더라고. 왜냐? 그그 그 반대편으로 가는데 좀비가 엄청 많았어. 어,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왜 저게 어려울까? 음, 비는 운동 그러니까 스포츠 쪽으로 봤을 때 흥분한 선수야. 흥분한 선수. 예를 들어서 뭐 얘가 축구를 하는데 갑자기 팔꿈치 공을 동각... 공과 공을 이제 드리블하면서 경합을 하는데 팔꿈치를 쳤어 보면 어? 이새끼야고좀비잖아 그때 몸선세 가잖아 그게 바로 좀비의 그게 바로 좀비의어 심정이에요 좀비좀비가 지금 거실에 있어 나는 내 방에 들어가야 돼 그럼 나는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온단 말이야 여기 앞에 좀비가 나한어볼에 아니야 이이다이이이이 그럼 얘가 어떻게 어, 어떻게 내가 오다가? 처음 아! 이제 한명제치고 그러면 이미 넘어졌어. 그럼두번째 뭐야? 집중해, 집중 계속해. 페인팅 부분, 페인팅 부분, F F M F M. 한번딱제치고 오면은 바로 옆에 하고 재치고 등 한번 치고 다시 더블 페인팅 한번 해주면은 그게 나간다니까. 어. 제 인생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 장면 하나로. this is my life right here 누구야 미식이 너야 주비 너야 그대 사랑할수록더 그대 마음을더 사랑하게 되는거죠 늘 사랑했어 담아려지는 내, 주수록더 나를 바라줄 더 사랑하게 되었죠, Come oh, on!